안녕하세요 질차사질차사의 개그맨 이재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 리뷰하는 즐거움이 있죠 원래 상품이 딱 오면 제품같은거 딱 뜯을 때 그때 언박싱의 즐거움 아그 어느 때보다 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리뷰 해볼게요 바로 어, 남성청결제입니다 남성청결제 건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X 스 옴므 빠밤 네. 포커스 잘 안맞죠? 네. 좋아요 자 건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X 스 옴므거든요 그 이름 참 길죠 김수환무 거북이와 누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제치카포살사리살사리다 워리워리 세우니까 이런것처럼 아주 길단 얘기죠 자 먼저 사용법은요, 샤워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야, 엄청납니다. 오 디자인이 아주 뭔가 남성답구요. 깔끔합니다. 자 우선은 이 전성분이 있습니다. 전성분 다미아나 잎 추출물 라우나미도프레필라나민 악토바실라시 하이루론산 스쿠알란 알지인인 스피룰리나 추출물 핵산디몰 멘톨 에탄올 토마토 그리고 은행 다시마 추출물 검정콩 추출물 한련초 추출물 갈근 추출물 가시오가피 추출물 아수오 추출물 산수유 추출물 중조 그리고 자일리톨 카트리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게 <웃음> 있습니다. 자, 첨가물 중에요. 그리고 다이아나 입 추출물이 있는데요. 이 토마토 추출물이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마일드한 세정력으로 피부를 아주 청결하게 가꿔주는 그런 아, 사용법은요. 폼 타입이에요. 그리고 폼 타입이라서 버튼을 누르면은 폼이 나오고요.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듯이 발라주고 잠시 후 씻어내면 끝. 자, 오. 옛날에 무스 쓰듯이 무스 같은 느낌이에요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폼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점물저물 Y존을 쫙쫙쫙 그리고 땀이 차잖아요 Y존과 그리고 그 밑에 고그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어우 내... 어우 향기가... 어우 멘톨... 어 향기가 그냥 뭔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음. 좋습니다 어 느낌이 좋아요 자 아무튼 이폼 탑으로 나오니 아 검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엑스 업무를요 아, 잘 받아내서 잘 바른 다음에 몸을 좀 해서 씻으면 되겠죠 아, 아무튼 이거 바르고 나면 왠지 시원하고 알싸한 멘톨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네 검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엑스 업무 지금 제가 직접 바라봤거든요 마치 그 파스 파스를 거기서딱 붙인 것 같은 느낌 아주 그냥 화끈하고 그와존에서그 아,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여름에 하면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스키니 바지를 좀 주로 입으신 분이나 좀꽉 끼는 바지를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또 열이 좀 많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기본 청결을 위해서 아, 다들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 남자한테 좋습니다 상람은 아주 좋습니다 여하